안녕하세요. 알로에입니다. 아, 캠핑카법이 이제 거의 통과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완전 통과는 아니고요. 아, 본회의가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소위원회는, 음,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거고, 목요일에 큰, 뭐, 큰 일이 없는 한, 목요일에 아, 본 회의에서 이거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오늘 조정식 의원 사무실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 계속 문의 드리던 보좌관님 계시거든요. 여쭤봤더니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팩이 대한 반영 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소위원회 그 그래서 검색해 보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그러면 특수자동차라는 그런 그 분류가 있는데요. 그 분류에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음, 알아볼게요. 먼저, 어, 대한 반영 팩이라고 나온 부분이, 여기 여기 조종식 의원님이 올린 그 의안이고요. 요게 윤호중 의원이 올린 의안인데요. 요게 이제 두 개가 합쳐졌다. 합쳐져서 대안이 반영되면서 폐기됐다 그런 뜻이지 이게 이 안이 폐기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0일에 의결됐다 이렇게 나오고 12일에도 의결됐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음, 헷갈리지 시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요게 이제 그 법이 올라가면서 음, 그 옆에 문서로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그 벤이라든지 화물차 또는 승용차에도 또 캠핑카로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이후에는 아, 어, 그러면은 분류가 어 승용 승합차나 화물차가 아닌. 자동차니까 이걸 어디로 분류해야 되나 하는 거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확실하게 된건 아니고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 있으므로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된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음, 특수자동차로 특수 될 수도 있겠다. 특수한 용도로 사용한 자동차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겠다. 특수 자동차라 그러면은 견인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견인이나 군한 작업하는 차로 차로 얘기하는데 어 이거는 법상 법상에만 분류하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은 튜닝에 있어서도 어떤 지금까지는 우리 그 제작자 코드를 입력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작자 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는 유지가 되면서 또그 분류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뀔지 이거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18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가 되면 은 다른 소식을 올리지 않고요. 통과가 안 되면 은 제가 혹시나 네,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은이 동영상 아래 더보기에 음, 그런 내용들을 달아놓겠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아차.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은 18일에 국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음, 언제 법이 시행될까? 그거는 6개월의 시행령 기간을 두게 돼요. 그래서 아, 지금 7월 18일이니까 1월에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